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에 돌격됩니까? 나팔수입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 구석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갑 통치 돌격 대장을 자임, 자임했습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 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습니다.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정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소로 제1야당 대표를 올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호영 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입니까?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민생경제참사에 묻지마 방어로 침을 튀겼던 행동대원은 누구였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릴 때 정권의 책임을 지우는데 혈안이었던 정당은 어느 당이었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판결을 만들어낸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수사조차 없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킨 이라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